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종대왕님의 쌍꺼풀이 없다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해드리면 1960년대에 없던 쌍꺼풀이 2000년대에는 몽고주름도 없는 완전 서양인 쌍꺼풀 라인으로 대해서 어떻게 변모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번 동양, 동영상에서는 그 조선시대 초상화에 2대 사조가 있는데 어, 그 하나는 그 터럭 하나라도 어,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1호불사 편시별인과 같이 어, 윤두서의 초상화를 설명드렸죠. 그런 사조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사조로서는 전신 사조라고 해서 그 왕과 같은 그 최고 존엄의 얼굴을 그릴 때는 그 똑같이 그려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왕의 결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그려서는 안 되고, 그 지위에 맞게 그 인품과 교양을 적절히 섞어서 어 그려야 한다는 그 요새 말로 하면은 뽀샵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전신사조의 개념이 있었다 아, 그래서 세종대왕님도 쌍꺼풀이 생겼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은 그 천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그 퇴계이황의 초상화를 보면서 그에 대한 관상학적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천원짜리 지폐의 이황의 얼굴은 1974년도에 이유태화백이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말이 많기는 한데 그 본인의 얼굴을 좀 비슷하게 그리지 않았나 하고 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얼굴이 그 세종대왕이나 율곡이에 비해서 굉장히 수척하고 말라보이는 어, 얼굴입니다. 근데 고증에 의하면 퇴계는 어렸을 때부터 잔병이 많았고 성품이 깔끔했다는 그런 고증에 의해서 초상화를 이렇게 수척하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황은 70세까지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60세까지 살면 황갑이라고 해서 잔치를 크게 벌리곤 했었는데 그때 당시 70세라고 한다면 요즘 같으면 100세 이상 아주 오래 장수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는 어 대표적인 좋은 코인 그 절통비라고 하는데요 관상학적으로 좋은 코를 대표하는 코가 이 절통비와 그 현단비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절통비는 대나무를 반으로 쪼갠 것 같은 이 곱고 강직한 선비코 같은 모양이고요 현담비는말 그대로 쓸개를 매달아 놓은 듯한 복코로 그 부자코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회에 그려진 퇴계이황의 코는 전형적인 절통비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그 뽀샵에 의해서 2007년도에는 좀 육질이 첨가되면서 좀더 어 수척한 기운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좌우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 2007년도에 새로운 지폐 사진에 이마에 주름도 많아지고 눈꺼짐도 심해지고 눈꺼풀 주름도 많아졌는데 이코 육질과 입술의 육질이 첨가되는 기이한 음,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면 은 코도 이렇게 얇아집니다 이 코나 콧볼은 그 몸통이라든가 엉덩이 또 가슴살집 이런 육질을 표현하는데 거기가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얇아지고 또 입술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는데 어, 왼쪽 그림에 비해서 오른쪽 그림은 코가 육질이 훨씬 많이 두툼해져서 그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좀더 두툼한 코 모양이 됐습니다. 관상학적으로 보면 얼굴 부위별로 남성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고 여성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코가 큰 남자는 그게 크다 뭐 입이 큰 여자는 또 그게 크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코는 남자의 상징이고 입은 여자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인 경우에 있어서 코가 두툼하고 복코인 경우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 현단비, 그러니까 코의 살집이 포동포동하게 있으면 얼마나 여성스럽고 귀여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